챔한테 그그살거돈나 쪘네 그그 여자 존나 만지래 그, 이 자식 남친 여자 존나 만지래 거기에 그 누구도 남친 없잖아 <웃음> 저기서 봐라 저 부탁해 자연보고 힐링한 느낌? 맞아 이소이랑 응. 가까운데 여기는 강아 시사이드 리조트예요 네 여기는 이제 카트라이더 음 루지를 알수 있어요 음 재밌겠죠? 루지가 뭔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가 우리가 버기를 했잖아요 네 약간 달라요 아 진짜요? 네 여기는 온로드를 하는 거예요 저기 오프로드 알겠습니다 갑시다 아네 <웃음> 경험해 보시죠 자 네, 이제 곤돌라를 하는데 이제 마트가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 네저 네. 살려주세요 네, 저만 믿으세요 네안 죽어요 제가 전... 죽으면 당신 책임질게요 떨어지면 당신 이용하러 갈게요 알았어요 좋아요 당신이 바아서 살게요 제가 먼저 떨어질게요 그러면. 어, <웃음> <웃음> 안녕! 안녕! 이거 무서운데? 이게 무섭다고? 이게 무섭다고? 무서운데? 무서운데? 어. 무섭지 않아요? 아니, 딱 떨어지면 어떡해요. 저는 건물 무너질까봐 고층에서 안, 살아, 안 살아요. 난 아파트 가도 한 3층 살고 싶어. 진짜로? 3층이면 응. 뛰어내리면 안 죽잖아. 미치겠네. 나는 고층을 살면 꼭 낚아서 살 거야.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무서워요, 지금. 이건장한 남자들이 뭐가 무섭다고 이러는데? ㅎ <웃음> <웃음> 저희가 원래 무슨? 속도가 더 빨라요, 이거보다 아, 진짜요? 네, 이건돌라가 되게 천천히 응. 가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나름 세계에서 가장 좀 안전한 본돌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하시면 됩니다. ㅎ 저가 나름 실위스에서 가장 유명한 업체에서 본돌라를 운영하고 을 있는데 아, 그래요? 멋있어요! 최고의 <웃음> 안전 장치! 나 <웃음> 아, 너가, 너가 되게 좋아. 나도야. 진짜? 응. 들어 가자. 어? 들어 가자. 싫어봐. 왜? 어? 나 얼굴 보거든 아야야야야 야야 아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하지 거짓말 거짓말 마 거짓말하지 거짓말 마 벌콤 벌콤 아니 제일 안전하다고 하시지 않았나 자 내리자 어 무서워 야 너무 내리니까 막 흔들린다 로드... <놀람> 와이쁘다아 풍경 대박이다 안녕하세요 아, 아, 아. 아 말미나! <웃음> 자 전망대로 갑시다. 전망대로 갑시다. 난 이렇게 풍경 보는 게 좋더라고요. 풍경 엘리베이터인데요? <웃음> 아, <웃음> 아 죄송해요. 곧볼 거잖아요. 제가 아, 나무만 보는 사람이라 아. 눈 앞에 펼쳐진 것만 얘기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웃음> 자 여기는 이제 C 사이드 리조트. 네. C 아, 사이드 전망대. 리조트의 전망대인데요. 타메탐스가 아, 있어요. 네. 타미탐스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 전망을 둘러볼 수 있는데요 여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의자가 돌아요 의자가 돌면서 여기 있는 전망을 360도로 볼수 있어요 이거는 솔직히 어디에도 없는 건 아닌데 몇개 있긴 한데 거의 없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인천의 네. 그바다 그리고 이 녹지를 한 번에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랑 같이 오면 좋겠죠? 제가 그리고 제가 항상 영상에서 말씀 드리는 건데 이렇게 이쁜 데로 와야 여자친구가 설레거든요 근데 그게 나 때문에 설린줄 알아요 이쁜 데로 오면 <웃음> 맞죠? 아왜 표정이 그래요? <웃음> 아 설레가지고 맞아요 해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너무 설레네요 네. 그래서 같이 설렐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장점이겠죠? 또, 역시 걷는 거 싫어하잖아요 응. 돌기 싫잖아요 나아서 응. 돌아준다 이 그러니까 대박이죠 응 어, 대박이에요 아니 저는 이렇게 좋은 풍경 보니까 좀가슴 트이는 느낌이 들긴 해요 잘 먹겠습니다 많이 드세요 트라미스가 맛있네요 아직 먹지도 않았어요 <웃음> 아 단무지게 <안> 먹어야지 <웃음> 어, 달아. 오, 치라스가 나도... 달려고 먹죠. 말이현이지 <웃음> 마세요, 자꾸. 아... 음... 맛있겠지? 나 먹어. 음... 제가 안 좋아해요. <웃음> 야, 좀 돌았어요, 지금. 아세요? 우리 여기 있었다, 얘가. 진짜? 어안 느껴지죠? 예. 네. 이 대화하다 보면 은 뭔가 풍경이 바뀌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진짜 한 시간 또 들면 한 바퀴 돌아 야겠다 그러니까 음, 음. 대박이다. 음. 이렇게 전국에 음. 재밌는 곳이 엄청 많아요. 맞아요. 근 해외여행을 굳이 가지 않더라도 내수 경제도 활발시키면서 차로도 갈수 있으니까 좋죠. 음. 뭐 이국적이다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물론 있지만 음, 음, 음. 한국적인 것도 충분히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국에서 다 놀고 밖을 나가야죠. 사실 근데 외국 나가는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여행자가 작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거기는 이제 약간 좀더 자유롭고 자유롭잖아요 일단 사람이 한국인이잖아 외국인들 사이에 한국인과 한국에서의 한국인은 달라요 근데 아니, 아니 진대 가잖아요? 응. 그럼 다 한국인이에요 가봤어요? 좀 당연히 가봤죠? 제가 그 에펠탑에 갔거든요 응. 네, 네. 다 한국인이더라고요 아, 안녕하세요 하시죠, 안녕하세요 하셨다고 그래서 팁이 있어요. 사진 찍어달라고 맡기, 맡기면 아. 외국인들 좀 그렇잖아요. 도망칠까봐. 아. 한국인들한테 맡기면 돼요. 아. 사진 찍어달라고. 인정. 팁이죠? 포톡 가잖아요? 안녕하할수 뭐, 있어요. 음, 진짜요? 저 그때 짬뽕집, 짬뽕집이 있더라고 체코에. 가니까 음, 음. 날 알아보더라고, 저한테는. 음. <웃음> 진짜로? <웃음> 깜짝 놀랐어. 대박이다. <웃음> 거의 그냥 거기 한국이에요. 어때요? 내 얘기 들으니까? <웃음> 네, 진짜 말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걔가좀 아! <웃음> 따가운데 좋아요. 아니 당신도 말이 많잖아요. 네, 아, 저는 이렇게 마태가 신나서 이렇게 얘기하는게 너무 귀여워요. 아래요와우 <웃음> 아니 이번에 리플트레하 음. 거의 뽀뽀 하는 것처럼 나갔어요. 아 진짜로? 내가 제 그났음. 아 미... 너 영상 안 봤어? 아 아니 안 나갔어요. 아 맞네. 못뻗 거의 뽀퍼 하는 것처럼 나가 가지고 댓글 장난 아니에요. 아니 아니 안, 안 나왔다면서 <웃음> 아, 음. 댓글 장난 예. 내가... 댓글이 장난이 아니라니 무슨 소리예요? 아이 영상 올라갔을 때 이미 나갔으니까 아, 너 얘기하는 아, 거죠. 기억어요아니죠 <웃음> <웃음> 아니 그건 영상이 없 댓글이 없을 수도 있지. 진짜 우리가 만남꾼이긴 한가봐. 왜? 말을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는 거에서 제가 이제 좀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 말좀 적게 하려고요. 말말 <웃음> <웃음> 되는 소리해요 이미 이미지가 굳었어요. <웃음> 거기서 더 똑똑한 모습만 보여주면 돼. 아이 사람은 말도 많아서 똑똑하네. 아니 나는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뭔가 되게 참하고. 자 예쁜 거 발산 하나, 둘. 실패. 와저 뿌리고 싶다. 아 이빨에 박았어. 오늘 올라온 스타일 체인지 그때 배깐거 나와요? 안 나와요. 아 뭐. 야 그것 좀 올려 주세요. 아니 내가 왜 올려요? 진자분들이 좋아하신다고요. 뭘 좋아해요? 아, 제멋에 이 새끼. 안 될리겠죠. 어, 제멋그 그. 살도 돈 나졌는데. 그 그. 까까까까개 돼지 새끼. 까까까. 비기냄새 나. 까까까까. 야, 저そんな 지네. 이 새끼. 안 친는데 저そん 지네. 거기에 그 누구도 남친 없잖아 아 <웃음> <웃음> 아니 사람들이 이상해요 사실이 아니고 사실이라고 <웃음> 해요 자꾸. 저 이제 비석어 쓰면은 한 대씩 밖에 합시다 아니 커피 코로 마시지 커피를 코로 마시래요 저 사람들이 아씨 지아 안되는데요? 아아 왜 이러는거야 그것도 지가 <웃음> 입으로 마셔요 아니 내내 내 콘데 왜 어때서 아 들어. 두러워 다들 콧 먹잖아 그래서 저는 댓글 보거든요 응. 요즘 유진이 만기는 참만테그그 그. 인생은 참만테처럼그그 <웃음> 저한테 존나 부럽다 크크 아니 근데 어떤 그 댓글도 봤는데? 그냥 얘네 둘은 서로 존나 만짐 크크 크크 여자도 여자도 저한테 존나 만지 크크 <웃음> 아,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근데 제가 터치를 하는 게 의식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건 당연하죠 이런 거 이런 거 맞아 이런거 이거는 진짜 그냥 팔이 불편해서 네 맞아요 저희는 서로 이기적이라서 자기 생각만 하거든요 <웃음> 아, 내가 팔이 불편하면 이 사람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거야 그냥 맞아 맞아 그냥 객체죠 객체 어, 어, 하나의 맞아, 객체 어.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네네. <웃음> 네, 네, 네. 네, 저희는 서로를 그 이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한 욕받이 정도? <웃음> 이 스트레스 받으면 갑자기 욕 대뜸 받고 맞 대뜸 받고 튀기 맞아요, 네, 티. 맞아요, 맞아요. 어. 좋죠? 이런 관계가 정말 좋다 생각합니다 저도 좋다 생각해요 네.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그쵸 그 서로 욕존나하네이소가한코뭐 가야죠 기소가 됐어 아 지금 이렇게 음. 지금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음. 말을 한 분도 안 쉬었어요. <웃음> 아니 근데 저는 사실상 말 별로 안 했거든요. 네. <웃음> 근데 옆에서 말을 엄청 많이 하세요. 전 너무 좋은 거 같아요. 맞아 보기 좋아요. 그러니까 이 풍경이 좋으니까 이 입이, 입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죠, 입이 뚫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좋은 풍경만 봐도 신나 가지고 그냥 뭐라도 얘기하고 싶고 맞아요. 그냥 하나 하나가 재밌고 그냥 돌아가는 것마저 재밌어 보이는 거지. 맞아요. 입이 뚫린다니까 이게. 코막힌 사람들 여기 오면 뚫리겠다. <웃음> 아 이게 자연, 자연 비염 치료제네요 그럼 어. 나중에 남미충한꼭강화도 다시 올 거예요. 진짜요? 네. 이제 댓글 달린다 타임라인. 그 마트랑 같이 온 서로 눈빛이 완. 그 이쪽에 분명 뭔가 있다 그 그. 이번에 누가 진짜 경보 땀땀땀 땀, 하고 임유진 채무단랑사귀정정보 <웃음> 임유진 최무랑사귀 <체마트랑> 이래. <웃음> 제가 닭볼 달았어요 물음표라고 봤어요? 봤어요 자 저야 아요 눌렀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웃음> 아 이렇게 둘이 여행오니까 너무 좋아요 되게 막 뭔가 우리 우정이 진짜 싹 튀어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원래 저희 여행 컨셉에 말했지만 저희 마음의 거리가 멀어졌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화해 여행으로 딱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좀 회복했을 수도 맞아요 근데 갑자기 너 댓글상에 떠오른게 있거든 근데? 저한테가 음. 남친 입장에서 제일 싫은 남사친이래 <웃음> 아 근데 아니야 근데 남친 들은 못생긴 사람 별로 괜찮아요 <웃음> 아, 그럼 맞잖아요. 이제, 이제 루치 타러 갑시다. 아, 슬슬 가볼까요? 네. 설레 설레요? 음. 사랑 있어서? 이게 설레는 게 옆에 있는 사람이랑 같이 있어서 설렌다고 착각한다 그랬잖아요. 진짜, 정말 구분이 잘 되거든요. <웃음> 출발하실 때는 이 상태에서 보러 가시는 게 아니라. <웃음> 가 있어. 어 아, 진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웃음> 너무 무서워. 날라갈 것 같아. 자,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아, 저 완전 무서워 죽은 줄 알았잖아요. 아, 좀 진동이 다 느껴져가지고, 음. 좀 라이브한 느낌이 있네요. 아니, 진짜 내가 그, 루지 그 자체가 된 느낌이었어. 맞아, 차가 하나가 된 거죠. 응, 응. 자, 이제 다음은 분오분대데요 네. 거기 일몰을 보면 정말 예쁘대요. 아, 진짜요? 네. 아, 일물까지. 맞아요. 일몰 보면 사랑이 딱 크거든요. 그쵸, 그쵸. 또 로맨틱하죠. 맞아, 한번 갑시다. 좋아요. 네, 여기서 15분 정도 걸려요. 강화도가. 네. 이렇게 넓은 동네는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한번 반바퀴 딱 돌기 좋다. 땅을 치기로 찾아보네. 도착했어요. 와 여기 진짜 예쁘다. 어? 야, 벌써 해지는데? 사진도 찍으면 이쁘게 나올 것 같은데. 어, 근데 진짜 예쁜 건데 지금? 여기가 유형문화재 제36호라고 합니다. 아 진짜요? 네. 지금 빠르게 읽은 거죠? 어디? 그렇죠 아, 저기... 아, 그런 건 나한테 좀 주지 그랬어 <웃음> 아, 나도 좀익숙해 보이게 아프지 않은데? <웃음> 와, 근데 해는 진짜 잘 보인다 이쁘다 어, 여기 머리 봐 와늑해 대박 이게 뭐야? 짱 예뻐 한번 올라가 볼까? 어, 좋아 갯벌과 이 어망, 태양이 지는 이일몰이 삼위일치를 이룬다 그렇다 정말 아, 멋있다. 그리고 맞다. 이 분홀에 둔 데가 어떤 형태로 쓰였냐면 네. 조선시대에 초소로 쓰였어요. 아, 저에 공격을 이제 침입하려면 봐야 되잖아요. 아, 그치 그치. 그래서 이게 위에 뚫려 있는 거고 아 멀리 보이죠? 진짜 대박 이뻐. 자연 장수, 찍어야겠다. 자, 이진 씨. 아, 이쁘다, 어, 이진이. 아이고, 너무 이쁘다. 이렇게 하루가 또 저물어 가네요. 이렇게 나의 스물일곱살도 한발자국 앞에 갔네요 나스물여덟살 아, 축하 와, 근데 진짜 이쁘다 갑자기 해가 지는 걸 보니까 집에 가고 싶어지는 마음도 조금 생기는데 그래서 저는 여기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고신방을 네. 그렇게 잘 하시는 거 처음 알았어요 <웃음> <웃음> 내 눈으로 지금 이런 장면을 보고 있다니 자 오늘 이렇게 강아도 코스를 다 돌아 봤어요 이제 네. 당일치기 코스고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노트였는데 그렇죠 아프지 않죠? 네저 오늘, 오늘 코스 진짜 여러분께 추천해 드리고요 여태까지 놀러 왔던 것 중에 제일 재밌었어요 저랑 있어서 그렇죠 그건 아니에요 아 저, 그 맞아요 이런 말이 있어요 <웃음> 먼 길도 친구랑 가면 가깝다 음, 개소리예요 음, 이런 <웃음> 뭐. 아, 말이 있어요 그 다른 거 없어요 먼 길도 좋은 사람과 함께면 가깝다 이런 네. 말이 있어요 아, 예, 예. 저기서 봐라 저 꼭대기 셋 감성 뒤져요 카메라가 좋아 그러니까 좋은 걸 써야 돼 역시 카메라 다 카메라가 모델이 다 살려 요 무슨 뜻이죠? 모델이 좀 이상하다 <웃음> 그럼 카메라를 좋은 거 사야 돼 <웃음> 카메라가 좋으니까 모델을 살리네 그니까 내 아디서스 슈링도 살리는데? 그니까 러 <웃음> 아니 이게 어떻게 보정이 안된 사진이지? <웃음> 말이 안되는데? 자 진짜 갑시다 이제 갑시다 돌아갑시다. 오늘의 만족도는? 8 5점에 0.5점 어 굉장히 높네요 0.5점은 냉면집을 쓰겠습니다 냉면? 맛은 있었는데 아쉬워 고기가 아니라서? 예스와 <웃음> 좀... 뭐, 진짜 다 왔다 안녕 여러분 여러분 저희 오늘 여행 재밌게 즐겨왔으니까 요여러분도 가보세요 맞아요 추천입니다 강화도 여행 안녕 강화도로 놀러 갈래 <웃음> 놀러 가라 그래 놀러 가라 놀러 가래 야.